What many have failed to realize,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오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is that 다음 같은 점입니다.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나간 몇십 년 동안에 걸쳐서, this great nation, 이 위대한 나라는, has slowly been infiltrated by the communist specter. 공산주의의 망령에 의해서 서서히 infiltrated, 스며들어 왔습니다. 트럼프는 많은 주류 매체에서 그를 왜곡시키고 그에 관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거짓으로 보도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트럼프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독서광입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끊임없이 많은 책을 읽는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의 책 중에서 거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공전에 대히트를 했던 책입니다. 거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책에 트럼프의 젊은 시절의 사고 방식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30대일 때 썼던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트럼프는 여기서 결정을 내릴 때 크게 거시적으로 생각한다. 지금 젊은 시절의 트럼프나 지금의 트럼프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지금 수많은 고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트럼프의 입장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는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할 것입니다. 천부적으로 지기를 싫어하고 반드시 거래해서 이겼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 그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보면, 물론 얼른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 작은 실패마저도 전략의 일부일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무리 힘들어도 신념이란 것을 잃지 않고 싸웠다. 신념을 가지고서 그 신념을 통해서 싸운다. 명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걸 가지고 싸우지 않고 옳은 걸 가지고 싸우고 그 명분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마지막으로 최고의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는 백악관을 비우고 골프치러 자신의 별장인 마리라고나 이런 곳으로 간 것은 백악관 곳곳에도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백악관 곳곳에 수많은 보는 눈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안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별장으로 가게 되면 백악관이 별장으로 이동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비밀 의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꺾이는 것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은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그 선거라는 꽃이 꺾이는 것을 목격하고 그의 신념과 그의 목표는 절대로 질수 없는 명분 싸움을 트럼프는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분 싸움에서 바이든에게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수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도 중에서 어떤 것은 실패할 것이고 어떤 것은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입니다. 10개를 실패하고 하나를 성공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재선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서서히 메인스트림에서도 1월 6일 날 선거인단에 투표에 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거기에 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어떻던 논조들을 보면 은 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계획 중에서 이 계획이 실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눈에 띄는 최근의 변화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세 가지 플랜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첫째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법적 소송 하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루이 걸머트라고 하는 공화당 텍사스주의 하원 의원과 여러 명의 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소송은 1887년 선거인 개수법이라고 하는 미국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을 수정헌법 12조에 따라서 그때 선거인 개수법을 폐지하고 1월 6일 날 상원 의회 의장이 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어... 어떤 선거인단의 표를 개표할 것인지 지금 7개의 주가 민주당도 선거인단을 보내고 공화당도 선거인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거인단 표를 개표할지를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 이것을 허락해달라 허용해달라고 상원에 법안을 냈습니다. 상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선거인단 표를 개표할 것이냐 또는 아예 표를 개표하지 않을 것이냐 이두 가지 다 펜스 부통령이 이것을 결정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 물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터무니없는 소송이다 뭐 이렇게 일축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거부했었는데 거부를 하다가 결국 조건부로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정부 예산안이 첫째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진 미국의 민생들을 구하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주둔과 관련된 그런 국방비로 돈이 나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1인당 600달러만 지원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2 0 0 0 달러로 상향해야 된다. 4인 가족에게는 5 0 0 0 달러 이상, 6 0 0 0 달러가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수정 제안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1월 6일 선거의 문제점을 의회에서 다루겠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선거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선거 X에 관한 문제점과 이런 부분들을 쟁점화해서 의회에서 다루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 하에 트럼프가 서명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것입니다. 의회에서 선거 문제를 다루기로 확정했다. 빅테크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트럼프는 내걸고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월 6일 날 150만 명의 선거 X를 규탄하는 애국 시민들이 150만 명이 워싱턴 DC에 운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애워싸고 의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이나 전에 우리나라에서 촛불 시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150만 명이 의회를 애워쌀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차기에 재선이 될 거냐 말 거냐에 목을 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실제로 확인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이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의회에서 선거 문제를 다루기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정치인의 특성상 여기에서 압도적인 증거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증언해 줄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6일로 돌아가 봅시다. 1월 6일이 되면 상원과 하원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거기에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되겠죠. 표결은 따로 하지만 회의를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선거 X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 결정적인 사안들 이런 것들을 2시간 동안 토론하게 돼 있습니다. 그 2시간이 4시간이 네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펜스에게도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거인단의 표가 부결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상원, 하원에 한 명씩의 이의를 제기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원 공화당 의원은 이미 12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상원 의원도 명확하게 의견을 표시 를안 하고 있으나 최소 2명에서 5명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원 의원들은 1월 6일 날 의회에 오면서 뭘 보게 될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운집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의사당 앞 거기를 거쳐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은 용기가 없었던 이 상원의원마저도 용기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달성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상원의장인 펜스가 토론을 유도하게 되고 맹렬하게 선거 X에 관한 증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될 텐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거 X의 증거 자체의 명확성, 빼도 박도 못할 만큼 이나 완벽한 명확한 증거 이것이 관건일 겁니다. 그러나 루디 줄리안이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대가 모여서 선거 X를 조정합니다. 상하 야원 의원들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에게 찍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민주주의를 반대했다. 저 사람이 선거 X에 대해서 용인하려 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인단의 인증은 불발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선거인단, 공화당의 선거인단 양쪽 중에 어느 하나를 펜스가 선택할 수 없다면 둘다 부결되는 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방의회 상원에 투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더라도 상원에서 결국은 선거인단은 부결이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원 하원의 표대결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선거인단으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뽑는 그 헌법에 명시된 자 수정헌법 12조에 명시된 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이지만 각 주별로 한 표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주지사가 그 선거인단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지사는 이미 50개 중에서 30개 이상의 주지사가 공화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하원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 사실 이이 과정과정에 지금... 조지아주의 1월 5일날에 있을 결선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48대 50으로 공화당이 앞서 있긴 하지만 이두 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버리게 되면 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미치 맥코넬이라고 하는 공화당 상원의장 같은 그런 배신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투표에서 두석 중에 한 표만이라도 최소한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 유리하고 투표를 다 가져가게 되면 더 유리하게 됩니다. 1월 5일 날 자정 무렵까지 당선자가 거의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당선자는 곧바로 의원 자격으로 이 상원 표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뜻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마저도 나서서 트럼프를 옹호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아닌데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일까요? 트럼프의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뜻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뭔가 동질감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